센트레벨 아스테리움 영등포 공고가 나왔는데요 옵션 선택 고민이실 것 같아요 뉴빌드TV 남기영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이 꼭 선택하셔야 되는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빌드만덮입니다 대표님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여기가 저희가 구독자 아...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단지입니다 음... 이번에 1200명이나 음... 투표에 참여하셨어요그 아, 밖에 어요명이 아, 감... 아니고? 감사하게 하죠 <웃음> 네. 지난번에 400명인 가 같아요. 아, 그렇구나. 3배로 늘었어요. 그사이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자, 옵션이 굉장히 음. 다채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음. 자채롭게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시겠죠? 아, 네, 네, 네. 한번 보시죠, 뭐. 아, 네. <웃음> <웃음> 어, 지금 이제 우리가 5고 타입을 좀 위주로 볼 건데, 발굴 네. 하장이 650만 정도 나왔네요. 일단은 뭐, 네, 뭐. 네. 지금 최근에 있는 것보다 좀 싸네, 그죠? 그렇죠 네. 최근에 어, 분야가 상한제가 아닌 그런 것들은 네. 뭐 4천만 5천만원도 있고 네. 난리 도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옵션을 하는 걸 어떤 아이템인지 그쵸.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보면 현관 중문이여닫이도 한데 지금 금액 자체가 139만원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중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보통 100에서 150정도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3인동 중문에 대한 가격이 그 정도 책정이 되니까 이건 뭐 일반적이다 대신에 음. 어떤 상품에 대한 거는 모델하우스, v r 보면서 확인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주문은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영상 네. 있으시죠? 네. 기준이 무엇인지. 네. 처음에 하지 않으면 불편할 것들을 어. 중심으로 대표님이 네.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뭐 제가 뭐 네. 이야기한 게 정답은 아닌데. 네. 뭐제 기준에서 뭐좀 말씀드리면 그렇고. 네. 지금 이제 거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세라믹 타일인데 이게 이제 박판이겠죠. 크게 음. 해서 바닥에서 위에까지 천장에 다 올라가는 건데. 그게 지금 210만 원이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음. 기본으로 하는 400에 800이,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음. 그 정도 크긴가요 아니면 음.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모델하우스 많이 나오는 게6 0 0 600이거나 600에 1200이니까, 음. 실질적으로는 40cm 높이에 80cm 네. 가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을 수도 있죠.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하우스 보는 것보다는. 네네. 그 줄자 재보면 되잖아요. 아. <웃음> 아니, 보기 어떠냐, 고 보기. 내가 뭐라고 설명해줘? 뭐라고 아. 설명해줘? <웃음> 그래서 이제 네. 고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제 무난한 네. 사이즈인데 팝판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줄눈 자체가 세로로밖에 안돼 세로로 줄눈이라는 게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네, 거틈 그 그러면은 네. 지금 제가 볼때 사이즈가 한세 장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팝판이 그러면은 고기가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두 줄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러니까 줄눈 자체가 없고 베인 음. 자체가 아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삐앙코 형태로 들어간 거 같은데 강물이 그 문에 있는 거, 어, 있는 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가격이 210만 원이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해놓으면 이쁘긴 한데, 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옵션을 선택할 때, 기능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미적인 부분, 음.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때 내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좀 힘든 거 요런 것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중무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요소가 좀 크잖아요 음. 음. 근데 박판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적인 것보다는 완전 미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인 거는 아유. 정말 알파로 생각해라 알파로 이제 돈 있으면 하는 거고 네. 어, 뭐 그렇게 음. 보면 되고 그것이나 네. 돈이면 우드 시트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150만원인데 제가 이 금액이 높다 낮다는 말하기 어려워요 음. 왜 근데 다 분석할 수 있는데 네. <웃음> 부서 다해들수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아, 네. 왜? 거기다가 거주사에서 또는 조합 쪽에서 마진 태워 버리면 음. 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좀어 그렇죠. 뭐 무기를 중심로 바꾼다든지 음, 음,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맞다 가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방 상판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드스톤하고엔지니어드스톤 국산 가구 마감시 외산 가구 마감시가 두,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죠? 어 그러네요 그래서 39만원하고 49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당된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가격대가 조금 낮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그인조석 없이 추가적으로 이걸 엔지니어드스톤 설치했을 때차액에 대한 금액이니까 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엔진 이럴 수 있겠네 엔진리스톤 같은 경우는 순전히 미적인 부분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내구성 ]가요? 자체가 더 좋아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표면 강도나 스크래치나 음... 그리고 어떤 그 제품 자체의 그 성능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음... 엔진리스톤하고 음... 일반 M M A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 선택을 한다고 라 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음... 좀 들고 음... 그다음에 네. 주방 상판하고. 벽하고 패키지에서 어, 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금 85만원 정도 발생하네요 그죠 아 이거는 패키지가 따로 있는 거군요 어, 여기는 상품 뭐냐 주방 상품 상품만 했을 때랑 미드웨이 쪽 같이 아 했을 때 여기 85만원이고 요 114만원이다 아, 나눠놨네 네 그렇게 지금 분류를 시켰네 세분화를 많이 했네 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가격도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드웨이 쪽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갔네요 그죠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여기가 그런 건 있어, 뭐냐면, 벽에다가 타일을 할 거냐, 엔지니어 스톤을 할 거냐,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좀캐스천 무슨 얘기냐면, 상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뭘 많이 올려놓고 뭘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벽에는, 사실 거기를 뭐 올려놓고 한다기 보다, 튀는 거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뭐 튀었을 때 닦아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미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상판보다는 미도에는 훨씬 떨어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렇죠. 기중으로 치면 은 미드웨이 같은 경우는 미적인게더 음. 높다 왜왜 왜 그러냐면 네. 미드웨이를 같이 상판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일체감을 주면서 좀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음. 하는 이유 음. 때문에 하는 네네. 거라서 네. 그래서 고거는 음. 일단 한번 생각을 필요가 밑적인 있다 밑적인 면에서 크다는 말씀이시죠 어, 다만 여기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선택을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 타일에 대한 느낌이 어떤 건지 음. 그걸 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두 가지 같이 봐야 돼 뭐냐면 네네. 엔지니어도 스톤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타일이 네. 느낌과 인조대리석으로 그냥 했을 때의 타일을 음.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서 타일에 놓고 필 없을 거라고 음, 근데 그쵸? 제가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게 인조대리석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드 스톤하고 색감 자체가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원래는 음. 엔지니어드 스톤하고 엔지니어드 스톤에 됐던 인조 소위 됐던 네네. 그 미드웨이가 칼라가 비슷하게 맞춰주는게 좋은데 만약 여기가 둘이서 다 칼라가 틀어지고 벽 쪽에 있는 거는 기본이다 라고 해버리면 음... 엔지리 스토너는 하고 싶은데 칼라가또안 맞아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걸 만약에 한다고 라 하면 건설사에서 옵션을 뭐두 가지 정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본으로 선택을 아예 안 했을 때요칼라가 네. 설치가 됐는데 요기가 엔진오드도 선택을 했을 때 상판을 네네. 했을 때는 요기가 급하게 아, 타일, 타일 색깔이 어, 바뀐 색깔 바뀐다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거기 맞춰 세트로. 아 세트로. 근데 예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잖아요. 아,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아, 네네. 그렇 아, 네. 그거 이제 좀 참고하시면 네. 될것 같고. 아, 그 외상 주방 패키지 요거는 뭐, 그 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금액대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네. 네. 외상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뭐, 가격대가 약간 뭐, 그렇다 보니까 있습니까? 요거는 좀뭐 빼는 걸로. 네네. 네. 하면 좋다. 음. <웃음> 돈이 스도니면도 합도 어, 좋다. 네, 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복도 팬트리 같은, 같은 경우는 시탱 가구의 선반으로 들어가는 부분 26만 원인데 요런 같은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하면 비어지는 공간에 음, 대한 거니까 음. 뭐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다음 침실에 대해 드레스룸 시탱 가구 선반 요것도 뭐 24만 원. 아, 요기니까 금액을 다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네.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저는 음. 싼거 같은데 음, 뭐 선택하는데 부담은 없을 것 어,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네. 금액대가 좀 낮으니까. 네네네. 지금 봐봐 이게 1,800만 원짜리 만들어놓고 위에 24만 원 하면 선택할까 안할까 하죠. 아, <웃음> 자 그리고 발코니 네. 에 2에 보면 이 세탁 2단 선반 그뭐 11만원 이런 뭐 부분들은 사실 있으면 편하니까 음, 그쵸 네 예, 선택하면 음. 될것 같고 발코니 에 전동 빨래 건조대 요거 21만원 아, 이런 거는 아이 것도 넣어놨네 어, 전동 빨래 건조대도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다 그냥 줬는데 그러니까 그냥 포함이 있가 이거 이제 다 빼버린 거지 아, 어, 그래서 뭐 21만원 뭐 제가 볼 때는 전동 빨래 건조대 있으면 편하니까 하면 될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지로 구입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하츠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로 하더라도 가격가 20에서 34예요 아 그게 크지 않군요 아, 네, 아, 그 정도 네. 그다음에 주방 수전 보면 국산 터치형으로 해서 2, 2만 원? 이런 이 외산 한스 그로에 미터치형이 65만 원 네. 그로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수입으로 드는 수, 수전 중에 그로에나 뭐 제시나 콜러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제품들로 가격대가 좀 나와요 음. 근데 이제 요 해당되는 제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수그루의 미터층인데 제품명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아. 그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사실 뭐~ 어~ 뭐~ 있겠죠 목록이 있겠죠 어. 네.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국산 패키지 했을 때 여기 지금 우리 요걸 보자고요 욕실 옵션에 대한 거 국산 패키지가 있고 고급형 아메리칸 스탠다드 패키지가 있는데 요 금액대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비대일체 양변기 들어가고 수전도 좀 바뀌고 바뀌고 하겠죠 네네.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기가 분명히 이제 기능적으로 뭐 사, 당연히 수입이고 뭐 기존에 있는 거에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뭐 이런 제품을 쓰면 뭐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막 성능 자체가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은 있는데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상품을 보고 뭐 괜찮다 하면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욕실 옵션은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어, 왜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음. 고장도 잘 나는 것 같고 음. 나중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 네 그렇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웃음> 호응 좀. <웃음> 아, 그리고 주방 살균수전 뭐 이것도 기호에 맞춰서 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천정 거실 천정 패키지 이건 이제 조명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그죠? 간접 조명이 뭐 음, 간접 조명, 예, 네. 우물 천장 플러스 간접 조명 했을 때 사면. 내부 우물천장 내부로 했을 때 89만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거는 기능도 같이 있어요 뭐냐면 뭐가 더 무게중심인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직부동 하나 달랑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조명에 대한 광원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드 조명으로 해서 또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그냥 그 저기 뭐 미적인 부분만 따질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기능도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뭐 비중을 하자면 네. 비슷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5대5 네, 5대5 어, 비중만 놓고 어, 5대5다 5대5 음. 정도 그럼 정말 그냥 선택이네요 어, 선택이죠 네. 뭐 이거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니까 아,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좀전좀 네. 좀 어. 불편하긴 하던데 어쨌든 <웃음> <웃음> 제가 네. 그리고 주방 천장 패키지 마찬가지죠 그죠 음, 네. 똑같네요 네. 네. 이거 만약에 네. 두개 한다고 라 하면 가격대가 거의 뭐한160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어. 음. 합치면 또 그러네요 어,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160 정도 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또매덕자 집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요정도는 네, 음.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붙박이장 선택을 안 하면 거기 비워지고 별도로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가격을 봐야 되는데 침실 1, 2, 3다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했네요5 9 음. 5 5구, 9 5 5구, 9 5인데 파우더 붙박이장 일체형이고 붙박이장 박이장 가격대가 요건 뭐, 뭐 요정도 지금 금액이 나왔네요 그죠 97만원 1 2 3만원 여기가 지금 안방 같은 경우 침실 1일이 안방에 있는 파우더 형태로 들어가는데 287만원이면 사실 이거를 이제 해당되는 길이의 자수로 나누게 되면 뭐 한자당 금액 이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럼 대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이제 보면 이게 만약 없다고 라 하면 내가 붙박이장을 넣거나 화장대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또 별도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건 이제 가격과 같이 보시면 될것 같다 다만 이제 이게 어, 만약에 내가 북박이면 필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장을 넣어야 된다는 상황이면 뭐 하기 전에 미리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음.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디자인이 화장대에 같이 들어가는 결합형 디자인이잖아요 어, 추가적인 어. 패키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나는 그냥 저 필요 없고 장만 있으면 되는데 음. 라고 할 때는 음. 호불호가 갈리겠죠 아 그러겠네요 어, 어. 어. 그거 좀 판단하면 될까? 역시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음. 이제 가전제품의 주방에 뭐에서요 하이브리드 쿡탑에서 2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1구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라이트가 좀 별로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인덕션 형태로 만가는게 좋은데 음. 그렇고 전기오븐 빌트인 양분 냉장고 주방 tv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방 tv 같은 경우는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한데 저는 진짜 안 써요 의외로 또 쓰시는 분 여성분들은 자여 많아요 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기호에 맞춰서 하면 될거 같고 전기오븐 같은 경우는 전자렌지하고 오븐하고 합쳐진 제품이거든요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거는 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전자렌지를 안 하고 빌트인 형태로 이걸 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올렸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 <웃음> 어쨌든 전자레인지에 대한 겸용이니까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을그 네. 다음에 천정기 에어컨 뭐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누누 이야기하지만 에어컨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어, 하시는 게 좋겠죠 방마다 들어가는 걸로 네네네. 네 지금 뭐 제가 볼때한이 정도?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히제 개인적인 추가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판단할 때는 소대적인 것처럼 나중에 한번 불편한 것들 음... 기능적인 부분과 어, 네.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서 를결정 하면 어떨까 기능적인 네. 게좀더 비중이 있으면 선택하는 게 그래도 어, 좋다 좋지 않을까 네. 아, 아. 네. 자 생각... 여기 보면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금액도 나와 있는데요 네. 자,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건 대표님 채널에 가면 음... 네, 영상 있습니다 링크 음...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네, 음... 요즘 마이너스 옵션도 많이 선택 하신다고 음... 하니까 고려한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건 뭐냐면 그할 때요, 요 부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옵션 시시공에위 유의사항 여기 보면요. 네. 그 현장들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옵션 선택할 경우에는 중도금 부분에 대한 대출 음. 그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 발코니, 어, 못 발코니 확장을 발코니 확장을 아예 못 하게 하거나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잘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화하면 아, 스트라갈 수. 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건설사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빼고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인테리어 할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어쨌든 요런 사항들에 대한 걸 정확히 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양가 네.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서 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음. 그래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고 음. 또 옵션도 분명히 이제 구매가격 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음. 제작하게 됐습니다 음. 네. 네, 저희가 이 모델하우스 59 타입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고요. 자, 대표님도 채널이 유빌드 채널. 네 굉장히 똑바로입니다. 유튜브 채널은 뭐죠? 유빌드 채널. 뉴빌드 채널, <웃음> 뉴빌드 채널. <웃음> 뉴빌드 채널 <웃음> 네. 12만이죠. 네. 아 엄청나게 큰 채널입니다. 아, 12만이 안 되거든요. 아. 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in your warm embrace.